삼진치로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욕망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더 어리석어지지. 참나의 기본 값인 이 양심이 작동하게, 이니에지가 작동하게 해놓고, 이니에지가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해놓고, 그때 아버지랑 고민을 같이 해보세요. 현실 고민.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버지가 고 하는가, 가라고 하는가 느껴보세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가. 그 느낌 있어요. 선명하게.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몰겐자 안에서 선명히 느껴져요. 에고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생각할수록 복잡해져요. 이제 양심까지 따지고 가면 더 복잡해져요. 에고는. 탐진 치에다가 어설픈 양심까지 들어가면 이게 죽도 없다 안 돼요.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바리세파들이 양심 안 따지던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 누구보다 따지던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 몰겐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따지니까 아버지 뜻이랑 이배돼 버린 거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랑 하나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고가 쫄리고 겁나도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요 왜냐하면 이거 알거든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지 가지 말라고 하는지 이거 이거에 대한 감각 없으면 그 보살 접어야죠 고 합니다 근데 이 그냥 고안 해요 몰게인지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에 푹담 자기를 담가서 에고를 담가 가지고 에고를 성령의 참나의 바다, 성령의 바다에 빠뜨렸을 때 참나 51% 이상이 됐을 때 이때 51% 이상 에고가 지배할 때 탐진치 기본값이 왕성할때 물어보면 딱 자기 같은 지 같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양심까지 넣으면 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자비판까지 하면서 더 단죄하고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참나 51% 상태에서 이니지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따져보면 양심에도 어긋나지 않으면서 현실의 카르마의 결에도 잘 맞는 우주적 신호를 느껴요 그때 그게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으로서 가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지 말지 고민하셨잖아요 이 잔을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좀 이번에 안 죽으면 안 될까요? 해도 안에서고 했겠죠 가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그 느낌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혼자 임의적 판단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막 떠들고 따져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분석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고 하라고 하는데 에고 에고 생각에 아버지 이럴 때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양심적인 말이거든요. 그 말도 맞는 말이니까 에고는 더 복잡해져요. 이 말도 맞는 거고이 말도 맞는 것. 욕심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 양심 따져보니까 더 복잡해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참나 51% 상태로 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고가 여기저기서 주소들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재단하고 있어서 그래요. 얼핏 양심적으로 보이지만 따져보면 아빠, 아버지 뜻과 맞지 않은 아버지는 고하라고 지금 직관으로 외치고 있는데 아버지랑 접속이 안 되니까 애고가 혼자 자기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버지한테 더잘 보이려는 욕심에 무리수를 주기도 합니다. 보살이 이러면 안 되겠지? 보살이 모름지기 보살이라 체면이 있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다가 아버지 뜻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몰겐자 상태에서 현실적 고민을 하시라. 현실적 고민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 아버지랑 수작가는 법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머리, 내 머릿속으로 말고요. 가슴에서 고! 해야 돼요. 그 느낌이 안 들면. 자명하다 가라 그러면 예 아버지 목숨 걸고 가볼게요. 이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목숨 걸고 갑니다. 아버지 이런 확신이 생겨야 돼요. 보살은 이런 확신을 받아요. 그럼 남들이 막 말려도 고 하면 갑니다. 죽을 자리라도 가요. 내면에서 가라고 외치니까 강렬하게. 나는 선명히 들리기 때문에. 그 미세한 아버지의 신호를 증폭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보살이기 때문에 증폭시키는 법이 몰겐자를 하면요. 참나의 미세한 신호가 증폭돼요. 여러분도 다 지금 아버지의 신호가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고가 너무 그 51% 이상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미세해서. 그 미세한 소리를 51% 이상 끌어올리는 비법은 몰라. 아버지밖에 몰라. 시간, 장소, 내 이름도 몰라. 괜찮아. 아버지만으로 만족해. 아버지의 현존으로 만족해. 자명해. 아공, 법공, 구공이 진리야라고딱 선포할 수 있을 때 자명해요. 자명하다는 거는 여러분 어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 14조 실천지침에 있죠. 일체는 참나의 신비다. 그거 읽고 그냥 지나간다고 진리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가라는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점 의심 없이 그게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게 인가예요. 선포하고 자기가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인가, 인가예요. 맞다. 더할 말이 없다. 인정.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포, 그리고 나서 흔쾌히 인정.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인정. 요게 인가입니다. 하루에 1일 1인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1일 1인가. 내가 오늘 14조 실천지침이나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나 오늘 요거 인가했다. 진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 맞다고 인가했다. 이 경험이 쌓여야지 여러분이 자명해집니다 몰겐자 중에 자명을 얻는 비법 이 근데 이렇게 또 믿고 갔는데 내 뜻대로 안될때 있죠 아니 이렇게 믿고 갔어요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아버지 고 합니다 하고 고 했어요 막상 딱 가니까 또상황의 변수가 발생해서 안 돼요 아버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고 갔는데 뭔가 그 좌절됐을 때, 상황이 변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내 뜻이 좌절됐을 때, 근데 아버지랑 신뢰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 뜻이 좌절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했건 뭐 내가 임의로 했건간에 좌절됐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아버지 뜻대로 하라 뜻대로 했는데 좌절되는 경우를 주로 얘기했는데 뭐내 뜻대로 했을 때도요. 아무튼 좌절됐을 때 어떻게 해야? 아버지랑 빨리 계속 유대감을 유지하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계획 있으시죠? 하고 맡기세요. 아버지는 계획 있으시죠? 아버지 더 좋은 계획 있으시죠? 압니다. 믿고 맡깁니다. 실전 팁입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 믿고 맡깁니다. 그래야 애고가 빨리 맡기거든요. 내 애고가 빨리 맡기고 몰라 할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몰견자로 돌아가야 되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교감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감은 했지만 내가 내 뜻이 작동은 하잖아요. 아니 교감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되길 바랬어요 어쨌든 간에 좌절됐을 때 아버지랑 빨리 접속해서 유대감 이어가려면 평소에 아버지랑 계속 유대감 이어가던 분이라면 더더구나 빨리 방향 전환해야 돼요. 태세 전환 빨라야 돼요. 아버지 더 좋은 계획 있으실 줄 압니다. 믿고 맡깁니다. 그럼 진짜로 신기하게 아버지는 더 좋은 결과 내 놉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아버지랑요 엄청나게 그런 파트너십을 갖게 돼요 엄청난 파트너십